누나, 뭐 해? 어, 그리고 통기가 축제에 나갔는데 파트너다라고 해서 연습하는 중이에요. 응? 음... 어, 어 잠깐만. 음... 어. 음... 예? 여보세요? 아, 네, 그거 다 했지. 네, 네 보내줄게. 근데 이번에는 또뭐 하는 거야? 어, 어, 과제 카톡으로 보내주려고. 누나는 뭐든 익숙한 것 같아. 나는 어려운 게 너무 많은데 누나는 항상 여유로워 보여요. 어떻게 그렇지? 맞아. 나도 언니처럼 학교생활 능숙하게 하고 싶다. 우리 오늘부터 언니처럼 똑같이 관찰하고 똑같이 해볼까?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나도 사상할수 없었다. 나의 네. 이런 이유 있는 학교 생활을 원래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냐고요? 저부터 자연스럽게 척척 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짧게 보니까 원래는 문화 차이점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. 러시아 드라커고시 버튼 날이 서는데, 그날 만나게 되죠? 외로움을 주워주고, 나를 게이로롭게 만들어준 그린 러을저 마지막에 타신 분, 다친 버튼 좀 빨리빨리 빨리 눌러주세요. 아, 다친 버튼을, 어, 아, 네. 혹시 여기 자리에서 앉아도 될까요? 아, 죄송해요. 여기 자리 있어요. 아, 아. 응. 왔어? 응이렇 늦었어. <웃음> 빠바 들렸다 왔지. 야, 단케 진짜 맛있더라. 빠바? 깻? 파리바게트 당근 케이크 그것도 몰라? 우와 벽을 다주려할말아니다 하나를 주여서도 대화하는구나? 할말하는 뭐지? 오 이런 뜻이구나 오늘은 옆사람과 논의해서 프린트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혼자 앉아있으면 나 여기 앉아도 돼? 어 그럼 혹시 이 항목 생각해봤어? 어. 어 아니 아직 고맙았어 그러면 내가 여기 생각해본 거 적어봤는데 읽어볼래? 어네와 와. 어때? 하하 <웃음> 할 하은이야 아... 그래? <웃음> 그럼 내가 다시 자리에 가서 더 생각해보고 제출할게. 왜 그렇지? 너무 칭찬할게 많아서 땀못 말할 것 같아서 그런건데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? 먼저 탁한 온 친구라서 체해지고 싶었는데 우리야, 괜찮아? 네 바닥이 그, 너무 부끄러운 것 같은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청소를 빡세게 하는 것 같아 그럼 우리? 왜? 그만큼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지 아, 어, 그래, 그럼, 그럼 이거 봐라? 어. 아, 만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 혹시 이거 읽어봤어? 이거 우리 동아리 홍보 포스터야. 음, 이름만 봤어. 그린블루. 그린블루. 이름부터 뭔가 좋은 일 가득할 것 같지 않아? 우리 동아리가 뭐 외국인하고 문화에 대한 지식도 나누고 뭐 국경 없는 우정을 나누는 뭐 그런 동아리인데 이번에 그 컬처쇼크 댄스 대회라는 걸 나가거든. 너 혹시 춤잘 추지 않아? 응. 쥬미가 댄스긴 는데 혹시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좀 촉이 좋거든. 딱 보면 알지. 이번에 우리랑 같이 데리 나가줘라. 아, 한 번만 나가줘. 우리 동안에 다 몸치밖에 없단 말이야. 몸치? 몸치. 그러니까 몸을 잘못 쓰는. 그러니까 춤을 잘못 배우고 못 따라 추는. 뭐 그런 의미인데, 뭐 비슷한 맥락으로 박치 이런 것도 있지. 뭐 박자를 잘못 맞추는. 말도 할수 그렇게 말도 할수 있을까요? 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now how 거 o 어, 그래. it. I don't know how to do it. I don't k n Lemkin? 그럼 동아리 실로 가자. 네, 고고 아, 아, 가자. 죄리 말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냐고요? 음, 재밌고 귀엽기도 하고. 저 이제 죄리 말 진짜 많이 알아요. 뭐죠? 생선, 아보라. 내 형도 배우고, 내회 준비하면서 친구들이랑 많이 지내지고 아, 저희 그대 회에서 우승했어요 친구들이 생겨서 자신감이 더 생기니까 학교 생활도 이제 조금 더 즐거워요 나를 꿈을 줄수 있는 친구들이 만아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... 물론 재능력도 있죠 아, 팀너즈 해야되는데 저저 언제 끝날까요? 저 그냥 개인과자 하고 싶어요 응. 다들 시간 맞추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맞아 진뿔 불편해 처음 할때는 뭐 할지도 모르겠지 찡, 재성!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갑자기 생각났다 예전에 라나가 내 과제 보고 할말 하니라 했었거든 현지 시화야? 그 얘기를 지금 왜 해? 얘들한테 내 이미지 어떻게? 해? 그리고 나는 진짜 주인님이라도쓸수 있는 줄 알, 알았다니까. 아 알겠어 알겠어. 나나 한국어 패치 이제 완료잖아. 나나 최고? 언니 최고. 나 네? 아, 그거 궁금했는데 그 닫힌 받튼왜 누르는 거야? 그거 자동으로 가는 거지? 그래야 빨리 닫히잖아 한국인 대부분은 엘리베이터 타면 다 닫힌 버튼 누를걸? 우리가 괜히 빨리 빨리 민족이겠어? 와 그럼 단소한 배우였구나